네. 여기서 산은 H 플러스를 주는, 아, 내놓는 물질이고, 네. 여기서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인데, 네. 아리니스 산염기는 그 수용액. 오! <끝> 에서만 일어나는 것만 그렇구나 그렇구나, 그렇구나. 네. 그렇군요네그군요 이거 내놓는 거죠? 네 받으면 안 되죠? O H 도 네. 내놔야 돼요, 받아야 돼요? 내놔야, 내놔야 돼요. 돼? 아 내놔야 돼요. 네, 외우고 있으면서. <웃음> 그러면 공유가 있으면 공유하지 않는 전자상도 있겠네요. 네. 그럼 공유하지 않는 전자상의 이름은 뭐예요? 비공유전자상이요 어 그럼 얘는 비공유 전자상이요 에 공유전자상이요? 에 비공유전자상 아! 어, 비공유전자상이요? 에 네. 그러면 이거 공유전자상을 받는거예요 비공유전자상을 받는거예요비공유전자상아 그래요 네. 아 그렇군요 이거 B를 넣어서 외워야겠군요 <웃음>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비공유전자상을